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축복 직접 뽑아서 가져가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2020년을 위한 축복 직접 뽑아가기에요. 오늘은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한분한분 한분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긴 아무래도 어렵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선물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이 타로를 생각해봤어요. 이브가 아닌 다른 날에 보시더라도 2020년을 위한 축복이라는 건 같으니 언제든지 뽑아가시고요. 올한해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달아주시는 마음 따뜻한 댓글들 볼 때마다 저도 괜히 착해지고 맑아지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저도 현실에서 삶을 살 때는 좀더나 위주로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굴고 그럴 때도 많은데 여기에 오면 왠지 여러분들이 주는 좋은 기분 덕분에 저도 좀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정말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도 보내시고요. 아, 오늘은 좀 말이 길었네요.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보를 시간 드릴게요. 일반 리딩 시작할게요. 크리스마스에는 누구나 축복이 필요하죠? 크리스마스 이브 너무나 두근거리는 이 순간 영상을 연 당신에게 혹은 조금 늦게 영상을 연 1번 분에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릴게요. 이 카드는요 2019년 1번 분이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지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그것들을 타로카드가 생각해보고 1번 분에게 건네고 싶은 그한마디예요 보시면 이 카드는 과거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어떤 여인의 카드예요. 혹시 1번 분은 2019년 동안 내가 이미 놓친 것, 이미 지나가버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로 카드가 이 카드의 카드를 보여준 것은 그런 힘든 일들이 이제는 조금씩 흘러 지나갑니다 라는 의미예요. 어쩌면 타로카드에게 우리 1번 분에게 주고 싶은 선물, 축복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운명의 수레바퀴가 움직이는 것과 어떤 변환기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어쩌면 여태까지 1번 분이 겪어온 고통들 그리고 1번 분이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나지 못했던 그 어떤 경험들에게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다음으로 나온 것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이제 전환기가 오고 있다는 뜻인데요. 공교롭게도 마지막으로 뽑은 카드도 그래요. 이제는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다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해가 다시 떠오를 순간이 되었고요. 지금 그렇게 그리워하던 과거보다 더 좋은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에서 나온 건요. 어쩌면 용기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 힘내라는 어떤 응원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네요. 실은 달리기를 막 한다고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km 달리기를 하는데 거의 다올 때쯤 되면 정말 너무 힘들잖아요. 이 길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고 내가 뛰어도 뛰어도 닿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선물 상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네요. 거의 다 왔어요. 그리고 그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이라는 거죠. 어쩌면 2019년 한 해가 그리움도 많았겠고 이렇게 무언가를 떠올리, 떠올리는 것들이 많았겠고 나에게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훌훌 털어버릴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네요 그래서 타로가 말했듯이 저도 다시 한번 말해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괜찮아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크리스마스 선물 대신 드리고 싶네요 한해 동안 제 방송 봐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1번 뽑으신 분 2020년에는 꼭 좋은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그리워하던 시간 그것들을 나에게서 떼어낼 수 있으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1번분 원하시는 바다 이룰 수 있도록 제가 2020년에도 응원할게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한해를 열심히 살아간 2번 분 어떤 선물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크리스마스 이비니까 선물은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축복을 뽑아봤어요 어떤 축복인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이 카드는요 2019년 우리 2번분이 살아온 것들 거기서 애쓴 것들 타로카드가 그렇게 살아온 2번분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예요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황제 카드가 나왔네요 지금 올한해 동안 2번분이 한 일은요 결국 2번분의 주위를 올라가게 해줄 일이고 그리고 이번 분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쨌든 발판이 되는 일이라고 해요. 디딤돌처럼 한발한발 한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조금 큰돌 그리고 앞날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을 꽤 애쓰고 힘들게 해왔다고 하네요. 어쩌면 그래서 다른 일들 을 감정적으로는 조금 힘든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이 나의 커리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두번째 카드는 2020년에 2번 분에게 필요한 축복을 제가 뽑아본 카드인데요. 이렇게 무언가 사업을 시작하거나 내가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학업을 시작했으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죠? 2020년 우리 2번 분에게 반짝이는 아이디어, 창조력, 누구도 따라하지 못할 사고력이 깃들도록 저도 기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빛나는 아이디어가 이번 분 안에 잠들어 있을 테니, 당연히 사업적인 것이나 학업적인 면에서 조금 좋은 성과도 낼수 있을 거예요. 이세 마리의 물고기들은요, 어떤 부드러운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계약적인 그리고 사업적인 데서의 성과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번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건 그래서 이 일관적인 메시지를 보니, 내년에 하는 일들 좀더잘 되시라고 기운을 드려야겠네요. 내년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학업이든 그것이 사업이 됐든 혹은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이든 간에 사람들에게 좀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저도 응원할게요. 이번 분이 하는 일 어쩌면 지금은 사람들이 조금 이해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황제로 만들어준다고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의심해도 이번분만큼은 이번분 자신을 믿어주시면 좋은 일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에 우리 이번 분 하는 일들 잘 되시라고 제가 기운 나눠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맛있는 것도 많이 챙겨 드시고 어쩌면 한 해를 이런 황제의 해를 살려면 정말로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여유도 별로 없고 어쩌면 마음 다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모르는데 이번 크리스마스에만큼은 맛있는 거 드시고 푹쉬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2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크리스마스에 우리 3번분에게 필요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제가 근사한 선물은 드릴 수 없지만 축복을 이 카드에 담아봤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3번분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뭘지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보시면 이건 2019년의 의미, 2019년 열심히 살아온 3번분에게 타로카드가 드리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라고 해요. 저는 이 카드를 보면 항상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나오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번분 어쩌면 주변에 이렇게 나를 노리는 사람들만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나봐요. 그래서 어쩌면 3번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위험한 곳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백조, 내가 쉴수 있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던 거죠. 실은 3번분에게 어떤 큰 공간은 필요하지 않아요. 주변에 여전히 까마귀들은 있지만 내 몸을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분이 머물릴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 어쩌면 타로카드가 보내는 위로에 담겨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선물을 풀어볼까요? 정의 카드와 어린아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한해 동안 3번분을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진 조건 혹은 이 사람의 연봉 혹은 이 사람의 출신 학교 혹은 이 사람의 직업 같은 것들로 색안경을 끼고 살펴보게 될수 있는데 새해에는 좀더 사람들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평가해주도록 자기 자신의 선입견이 아닌 아주 공정한 시선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린아일 때는 어떤가요? 아주 어린아이들일 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죠. 오히려 함께 놀아서 즐거운 사람,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좀더 나의 곁에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시간을 보내고는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는 연봉, 성별 그리고 많은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시선들이 계속되면 우리가 잘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 앗 하고 뭔가 목이 막혀오는 느낌,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돼요. 그래서 2020년 타로는 아무래도 3번분에게 그런 시선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어쩌면 2019년에 조금 불공정한 일을 겪었다면 2020년에는 아주 공정하게 내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2019년이 3번 분에게 정말 많이 필요한 한 해였겠지만 2020년에는 조금씩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내가 바라는 것들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리 3번분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새해는 올해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백조와 같은 공간이 내년에도 필요하게 되면 저를 찾아오시면 어깨 한쪽은 내어드릴게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과연 4번분에게 드릴 저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무엇일까요? 근사한 선물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2020년을 살아갈 4번분을 위해서 제가 작은 축복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놓인 3장의 카드들을 보니 제게는 한 키워드가 떠오르네요. 사실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이네요. 별도 뜨고, 해도 뜨고, 먼 길이 있네요. 어쩌면 2019년 타로카드가 지금 4번 분에게 던지고 싶은 위로의 말이 이 카드인 것으로 봤을 때, 4번 분은 먼 길을 걸어가는 중인가 봐요. 어쩌면 먼 길을 아직 출발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렇게 멀리 있는 깊은 산과 길을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한먼 여정을 떠나려면 우리가 계획을 짜야겠죠. 2019년 그렇게 짠 계획을 이제 한 걸음을 내딛으려고 하는데 참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엄청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내가 그 앞에 무엇이 있을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도 감출 수 없죠. 그런 마음들이 바로 이 카드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아무리 길이 멀어도 내가 그 길을 미리 알고 있다는 점이겠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고 내 마음도 섰으니 터벅터벅 별빛을 의지해서 가는 수밖에요. 이두 장의 카드가 바로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 4번 분에게 준비한 카드들인데요. 보시면 태양이 떠올랐죠. 용기를 잃지 않는 어린아이의 행복 이런 느낌이에요. 실은 꿈을 향해 걸어간다는 것은 사람들이 참 비난하기 좋은 어떤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꿈을 찾는 사람, 그것이 어떤 꿈이 됐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힘내자 같이 가자 보다는 손목을 잡아 비틀려고 하는 사람도 정말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3번분의 꿈을 많은 사람들이 좀더 응원해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서도 기가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4번분에게 이런 태양과 같은 행운을 드릴게요. 2020년 4번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덜 기가 죽고 덜 우울하고 사람들한테 덜 치이고 오히려 그들 사이에서 반짝반짝 빛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씩 힘을 드리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별 카드가 있는데요. 실은 이것은 희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직 꿈을 이루기에는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실은 이 카드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했죠. 2020년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에 그래도 별빛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어두운 밤 하늘을 보며 별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가진 어떤 소망들, 꿈들, 희망을 생각하고는 하죠. 어두운 길 혼자 터벅터벅 걷다보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별이 있고 마음속에는 해가 떠 있으니 2020년에도 4번분은 잘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2020년에도 4번분의 먼 여정 제가 응원하고 있을게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고요.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레딩 시작할게요. 크리스마스에 제가 근사한 선물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 5번분을 위한 3장의 축복을 준비해봤어요. 제가 준비한 자그마 선물, 조그만 축복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맨 처음 이 카드는 2019년 힘들게 지내온 5번 분에게 타로가 건네고 싶은 위로의 메시지네요. 보면 백조가 나의 것을 빼앗아 달아나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5번 분은 어쩌면 2019년 동안 내 것을 자꾸 빼앗아 가려는 사람, 그게 설령 도둑질 같은 아주 직접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업무적으로 학업적으로 기회를 가지고 가려고만 하면 나타나는 경쟁자들 때문에 굉장히 속을 썩었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정당하게 내 것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편법을 써서 가져가니까 사실은 나도 마음을 먹으면 그런 것들은 할수 있지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면서 때로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요 타로카드가 그런 5번 분을 위해 준비한 축복은 통제력이에요. 좀더 2020년에는 나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 편법으로 내 것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더 통제력을 가지고요. 그들 위해 설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내 것을 빼앗기기만 하고 제대로 화를 내지도 못해서 전전긍긍 속상했던 분들이라면 약간이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더불어 나온 것은 이 편지의 카드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축복은요. 글을 쓰시는 분들, 특히나 어떤 창작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블로그나 어쨌든 무언가 나를 표현하는 일, 나를, 나의 어떤 작품을 만드는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때 탁탁 막히지 않도록 그 안에서 내 창조력이 샘솟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이 슬슬 나올 수 있도록 타로카드들이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쩌면 5번 분에게 크리스마스 이전 2019년은 굉장히 힘든 나날이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투쟁적으로 살아왔는데 자꾸 내 것을 주위에서 가져가기만 하니 얼마나 속상하고 어려웠겠어요. 하지만 다가오는 2020년에는 제가 드린 이 조그만 축복으로 5번 분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한해 동안 5번 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해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그동안 일도 많고 바쁘셨겠지만 맛있는 음식을 한상 가득 차려 놓으시고 그리고 푹 쉬셨으면 좋겠네요. 2020년 그 얄미운 사람들에게 내가 좀더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는 맛있는 밥과 혹은 괜찮은 술한잔 하시면서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